아 이제 레이저 플립 남았는데 저번에 다시 한번 이거 보수했는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힐플립 계열이 여기가 터지네 아 이렇게 되는데 이거 발목이 너무 야, 낮아서 그런가 힐플립 할때 자꾸 여기가 <웃음> 터지네 이러면 손해인데 일단 레이저 한 10번만 시도해보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부터 레이저 플립은좀 집중적으로 좀 도전해봐야 될것 같아요. 일단 오늘 여기까지. 아 너무 힘드네. 갑시다. 하이파이.